하치산타가 루돌프와 함께 오셨군요 제가 올해 착한 일을 좀한것 같은데 선물은 가지고 오셨나요? 선물 받기 전에 제가 맛있는 쿠키 만들어줄게요 하치산타 시는 쿠키 줄게요, 누나가. 응, 자, 먹어요. 응, 자, 먹어. 아이고. 자, 지 자, 북어 쿠키 먹어. 자, 먹어요. 자, 먹어. 아유, 이뻐. 아, 하지씨? 하지씨? 하지산타 자, 쿠키 다 드셨어요? 쿠키 다 드셨어요? 아유, 맛있게 드셨어요? 자, 그럼 이제 선물 주셔야죠. 선물, 선물. 뭐, 이거 주머니 없나요? 뭐, 선물 안 갖고 오셨어요? 빈손이에요? 아니, 루드프도 빈손인데? 아니, 누나, 장바구니에, 원피스랑 코트 못 봤어요? 하지씨. 아니, 빈손으로 와가지고 쿠키만 그렇게 먹고 가면 어떡합니까? 어이, 하지씨? 하지씨? 눈 돌립니까? 아주 우리 하지가... 하치가, 짱아치가 아니고, 영아치네? 영아치네, 완전. 쿠키는 냅다 먹고 치산타 내년에는 누나 원피스랑 코트 부탁해 알았지?